안녕하세요. 예. 피지크 선수, 조정현입니다. 작년에 이제 두 번을 나갔는데, AGP랑 몬스터짐. 처음 AGP를 나갔을 때는 정말, 아, 프로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. 아, 이게 원래 하던 대로,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. 몬스터짐 대회가 두달 남았는데, 반 이상은 준비가 됐거든요. 그래서 좀 작년보다 더 빨리 준비한 편이고, 더 철저히 준비한 편이고, 운동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, 솔직히 성적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거짓말인데 저는 정말 성적보다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싶다 작년까지는 아 올해까지만 할까 올해까지만 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더 좋아져야지 내년에 더 좋아져야지 그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위괴양 천공 수술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밥을 잘못 먹고 다녀서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이제 거의 메인이었는데 그때 몸무게가 원래 원래 평균 체중이 한 60, 65kg 정도?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퇴원을 하니까 한 51kg 정도?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왜소하고 그런 외모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네 엄마가 이제 친구한테 너쟤랑 놀지 말아라.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고 어 너무 좀 슬펐고 그래서 이제 좀이렇 덩치를 좀 키우고 싶어서 웨이트를 시작한 게 시작하게 됐죠. 사실 이제 위계양 천공으로 수술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응급으로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 입범비가한 한, 3,500만 원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너무 이제 좀 가난해가지고 수술이될 돈이 없어서 약간 사랑의 열매 거기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병원비를 충당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기부를 매월 일정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늘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한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더 좋습니다, 저는. <웃음> 정말 많은 걸 얻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